어디야? 너 no, 부담 같지만 나가려던 참이야. 택시는 타지 마, 텀보 같아운 어거지 마. 천천히 나와, 나는 괜찮아. 어제 그 맛집 데려다 준게또 누구야? 오빠 고마워, 사진 올린 건또 모양. 나처럼 돈 오빠는 주변에 없다고 했잖아. 오늘 말해주거니, 들면 너의 마 너무 거짓 같고 바보 같대 그렇게 해줘 봤지안 남는 거 하나 없대 나도 알아지만 그런 거 이제 상관 안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또 내가 바보 같아 쉬워도 너무 쉬워